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잘 어울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잘 어울릴까? 일단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겠죠 아 이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유전자, DNA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잘 웃는 사람이 장사를 잘합니다 잘 웃어야 돼요 무뚝뚝한 사람, 그 다음에 표정이 그냥 썩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은 장사를 잘 못합니다 손님들이 반감을 사게 돼 있어요 잘 웃어야 됩니다 허허 실실 잘 웃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계속 웃기만 하 사람들은 조금 그래요 전원주 아줌마 같은 그런 스타일들은 또 장사 못합니다 왜? 손님들이 신뢰감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한 웃음이 필요하죠 미소라는 거죠 미소 호탕한 웃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 미소를 항상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합니다 자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 우왕좌왕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장사하기 꽤 힘듭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있어서도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망설이는 사람보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컴플레인 처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수 있는 사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유도리 있게 아 우리 매장은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아, 우리 매장은 이게 안 되지만 이 손님은 이런 식이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해줘야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매장이 마감 시간이 2시까지예요 그런데 단골 손님이 와서 술을 드시다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제가 죄송한데 2시 반까지만 술을 먹고 가겠다 대신에 술좀더 시켜 먹겠다 아, 좀 양해를 해달라 자 양해해 줄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절대 안된다고 고집을 피워서 손님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 차이인데 그 정도는 양해를 해줄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시까지 영업시간 딱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손님들이 2시 넘어서까지 있으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음악을 끄거나 불을 끄거나 조명을 끄면서 손님들에게 무의식 중에 나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그냥 대놓고 정중히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미지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장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깍듯한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죠 손님이 불렀을 때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깍듯하게, 예의바르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손님이 부르든 말든 대답도 천천히, 목소리도 작게 그렇게 하다 보면 손님들이 싫어하죠 아이 집은 생동감이 없다 이 집은 주인이 너무 힘이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분위기에서 느낍니다 다음번에 생각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깍듯하고 예의바른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사람. 분석적이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이 분석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모든 게다 좋아요. 잘 웃고 미소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도 잘 하시고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신데이 분석적이지 못해서 장사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이 분석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내가 얼마를벌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원에 가지고 와서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400원이 남는데 이뭐 임대료랑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빼가지고 계산해서 나한테 총 200원이 남는다 그러면 그것들을 쭉 계산해서 한달마다 정산 을 해봐야 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아내 통장에 그럼 이 정도 들어왔네 그나이 정도 벌었구나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세금 내고 남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정산을 안 해봤으니까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 나는 돈을 벌고 있구나 하는데 뒤로는 이게 계속 밑가인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을 됩니다. 분석적으로 정산을 잘해서 원가도 줄이고 마진을 높이고 세워나가는 돈을 줄이고 하셔야 됩니다. 정산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내고 나면 없다. 손님이 좋아하니까 이런 거더 많이 줘야지. 원가 계산도 하지도 않고. 물론 많이 주면 좋죠. 좋은 가게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장사는 잘 되고 손님들도 좋아하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다 보니 가게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문 닫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전략적인 메뉴도 내야 되고 어떤 걸 했을 때내 수익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러면 정리하자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미소가 잘 있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사람, 예의가 바라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적인 사람. 이 다섯 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야를 보면 그 분야에서 특출나게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잘하려면 어떤 장점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의 성격이 장사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사 건포로였습니다.